슈어 우리 옷걸이가 지고 놀까? i 어? 달려봐 네. 다달려봐다면 대신가도 engine 왼슈 슝슝 어때? 괜찮아? 야우우우우우어성질우우어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걔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매달려봐, 어? 어? 매달려봐. 공주 죠공주도 응. 공주도 매달려. 너무 신나요? 갑자기 또 너무 신나졌어. 매달려 보세요. 자, 자, 간다. 슝. 슝. 아! 공주야, 너는, 너 지금 위에서뭐 하는 거야? 오빠는 지금 밑에서 그냈다고 공주는 위에서 춤추고? 좀 힘들어요. 좀 멀리서 잡고 싶다. 이이 해결한 라격히공주야히 괜찮습니까 대식씨? <웃음> 네